50m 100m 200 400m 자 3번 자리에 연료통 3개 4번에서 세개 수류탄을 던지면 가자~~ 쿵 <량> <량> 정확하게 400m.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차에 C포를 붙이고 400m를 날아가서 적을 잡아볼 거예요. 필요한 준비물은 연료통 6개, C포, 수류탄 그리고 포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적을 발견하고 400m 거리를 재고 있는데 적이 붙어 버렸어요. 어차 소리 뭐야? 아 붙었네. 한 명. 요 정도는 껌이지. 안녕하세요. 껌직입니다. 이번 판은 연료통을 4 개밖에 못 먹었어요. 오 하나 둘셋세 명. 연료통 4개로는 200m 정도가 날아가기 때문에 저는 침착하게 거리를 쟀습니다. 이쯤 사방에서 저를 쏴댔지만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차를 타고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다 차 세우고 연막 하나. 아! 세 번째 기회입니다. 적을 발견하고 400m 거리에 자동차를 세팅했어요. 400m가 여기. 됐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번엔 연료통으로 간다. 연료통 싹 보주고, C4 붙이고, 총으로 쏴주면, 됐다. 가자! 일어네아 뭐야? 안돼! 추가! 왔다 왔다 왔다. 지금. 컷! 네 번째 기회입니다. 방금 전 실수로 깨달았어요. 훈련장에서 했던 것처럼 꼭 스루탄으로 연료통을 터쳐야 합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세 개. 와 수류탄 있고 가자. 시포 던지고 자 수류탄 던지고 가자. 아 열료통이 안 터졌네. 안돼~~ 에휴.. 멍청한 새 다섯 번째 기회입니다. 앞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C4 붙이고 수류탄 가까이서 떨고고 됐다. 가자~~ 가자! 오 간다 간다 뭐야? 어디 갔어? 분명히 적들이 있었는데, 제가 세팅을 하는 사이에 고급을 먹으러 갔어요. 원래는 스쿼드를 잡으려고 했는데, 깔끔하게 포기하고 솔로 모드로 왔습니다. 이렇게 포털을 타고 다니면, 만만해 보이는지 꼭 시비를 거는 애들이 있어요. 음, 좋아, 좋아, 좋아, 음. 컷! 오! 자가재세동기 자가재세동기까지 먹었기 때문에 날아가서 적을 죽이고 치킨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저기있다 여섯번째 기회입니다 400m 거리를 계산하고 포터를 세팅했어요 400m가 여기 연료통 세개 3개. 가자. 10부 치고. 스르탄 가까이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아 방향이 아 집을 조준했는데 방향이 살짝 빗나갔어요. 오오오! 족발견족발견핑 찍고 아 제발 있어라 제발 오 있다 있다 있다 400m 여기 행운의 숫자 7 일곱 번째 기회입니다 이번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했어요 시포 던지고 수류탄 내려놓고 かじゃー 짜잔! 제발, 제발! 제발! 와! 뭐야! 그렇게 일곱 번째 시도 끝에 차에 10% 를 붙이고 날아가서 적을 죽이는데 성공했어요. 이대로 치킨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저기 있다. 크루탄. 하나, 둘, 셋! 나이스! 머리 머리 나이스 화킬 화킬 화킬 출발! 화킬을 내다가 기절했지만 아직 자가재세 동기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